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김정희 박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화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어 그제 어제 저 바로 어제 있었던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 어~ 사실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력에 의해서 사법부까지 완벽하게 장악이 됐구나 뭐 이런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사법부는 행정부의 한 소속된 기관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사실 대한민국의 비참한 앞날을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느낀 소회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이번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바야흐로 독재국가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작동 원리라는 게그 상권분립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입법사법 이 행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인데 이 작동이 멈춰져 버렸다는 그런 현실에 직면한 예. 어, 그런 충격적인 이 결론이었죠. 대부분의 법적인 판결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상식의 수준하고는 되게 맞지 않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한 말의 무게를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한 것을 1심, 2심, 3심 대법원에서까지 기본적으로 네. 인정을 했으면서도 그거를 괜찮다. 이거는 즉흥적으로 한 말이니까 괜찮다. 이런 취지로 무죄로 했다. 이거는 사실은 법 마인드가 없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정말 정말 충격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는 개인 간에도 사업자들 간에도 또는 공직자들의 사회에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거잖아요. 워터게이트 그렇죠. 그렇죠? 사건의 그 닉슨 대통령은 사실은 거짓말이 결정적인 사태로까지 몰고 간 어떤 그렇죠, 상황인데 예. 이재명 지사의 그 거짓말을 대법원이 인정을 해줬다. 그럼 우리나라는 토론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거짓말해도 괜찮은 겁니까? <웃음> 심각한 위기죠. 심각한 위기인데 뭐... 김명수 대법원장이 원래 춘천지방법원장 출신이에요. 우리법 연구의 소속이고 어... 발탁이 그 기본 배경일 수가 있겠네요. 우리법 그렇죠, 출신이라는 이제, 것 자체가 그렇죠. 진보 이 진영의 이제 축인데 네네. 어쨌든 뭐 파격적인 인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몇 단계를 넘어서 대법원장으로 발탁해준 문제인 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대법원이 우리가 열세 명이잖아요.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관 열두명 플러스 대법원장 열세 명인데 실제로는 열네 명이에요. 칠대 오로 나왔잖아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소수 의견을 낸 다섯 어, 명이 좀 보수적인 칼라를 대변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다수 의견을 낸 일곱 명이 어, 좀 진보적인 색깔을 드러낸 사람들인데 실제로 뭐그 조인 안한 사람까지 치면은 5대 8이죠. 아, 그래데 지금 대법원은 네. 8대 5로 심각한 이, 불균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봐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더라도 문심이 네네. 작용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은 특히 정치 사범인 경우는 되게 문재인 뜻대로 하소서 아. 그렇게 나오는 구조가 돼서 <웃음>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실종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특성 정치인으로서의 예. 어떤 능력 그리고 이제 이 이슈를 선점해 가고 이슈를 계속해서 멋진 워딩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뇌리에 팍팍 박아주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인 건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이미 이낙연에게는 뭐 굉장한 경쟁자가 지금 부상한 것이고 앞으로 이 둘의 관계에서 아마도 아주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경쟁 그 인기도 그렇죠. 해서 이번에 문재인이 원래는 이재명의 탄소호흡기를 뗄 예정이었어요 키를 시킬 예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어찌 된 걸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사실킬 키를 네. 시킬 예정이었는데 네. 연장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아. 어, 짧게는 뭐, 박은순 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 민주당 대권 경선 시장에서 그 플레이어 중에 한 사람이 또 비명에 갔잖아요. 네네. 그전에는 또안희정이가 버리고. 아, 그러니까 경선 시장에서 주자들이 저승사자가 잡아 가듯이 한 명씩 한 명씩 잡아 가다 보니까 <웃음> 네. 이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 어, 흥행이 안 되는 거죠. 흥행이 안 되는 거죠. 흥행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네. 흥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네. 그 사실은 이번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을 살린 가장 큰 이유는 네. 이 일종의 권력 그 교만에 취했다고 할까요? 아. 그러니까 문재인이 맘대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 지금 사법부 장악했죠 입법부 네. 이번에 장악했죠 행정부는 원래 장악했고 삼부를다 장악한 데서 오는 자신감 다시 말씀드리면 이재명넉 앞으로도 아.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어 아. 그리고 이번에 설사 살려주더라도 네네. 예를 들어서 그 은수미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국제마피아단하고 관련된 건데 네네. 이 자파정권 성남시정하고 관련해서는 다이어혹이 많아요 그래서 아, 이재명도 제가 볼 때는 추측입니다 그거에 연결이 또돼 있다고 예, 연결이. 돼 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확인된 사실 예, 아니죠. 그것뿐만 음. 아니라 검찰하고 국정원을 확실하게 장하고 악 있는 문재인 입장에서 이재명을 날릴 수 있는 카드가 예. 어, 여러 수십 가지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아, 예. 그 정도로 이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예, 예, 이번에 예. 살려주더라도 너 까불면은 예. 죽는다. 꼼짝마. 그 정도로 예. 이제 우리가 세졌다. 예. 예. 그 권력 교만에 취해 가지고. 이재명 정도는 죽였다, 살렸다 할수 있다. 네네. 통제 범위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거고요. 아까 어,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흥행 요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가지고는 흥행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이 네. 양반 호남인들의 대의를 받들어서 세웠는데 아, 지금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아, 그나마 낮은 단계에서 이제 박원순도 레이스에 뛰어들 예정이었는데 죽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선을 할라 치는데 흥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웃음> 그래 가지고 흥행조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낙연을 한편으로는 죽이는 그러니까 네. 이낙연 호남대망론이라는게 그것으로는 대권을 네. 못 먹잖아요 네. 네. 네. 네. 문재인은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낙연이 후보가 되면 은 대권은 물 건너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네. 호남 출신이 단독으로 대권을 먹은 역사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연합으로 하지 않고서 이재명은 근데 경상도 출신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구도에서 약간 음. 우위에 있을 가능성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재명은 호남인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이 호남대망론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대세론이잖아요 근데 네네. 이대로 가면은 이걸 굳혀버리면은 민주당이 재직권 못하잖아요 최종으로 그래서 가서는 안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네네. 이재명을 콜해가지고 네네. 소위 말해서 흥행을 붙이고, 네. 흥행을 붙이고 그 과정에서 아우십니다. 자연스럽게 이재명으로 하여금 <웃음> 예. 이낙연을 킬 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의 전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야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번 위기를 넘어서 수 있을까? 이랬던 적이 사실 한세 번은 된것 같아요. 세번 됐죠. 예. 근데 이 이거마다 어쨌든간에 오뚜기처럼 딛고 일어섰던 말이죠. 네. 어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대단한 사람인 건 맞고 어 정말 그 사람의 어렸을 때또 공장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게 스토리가 되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재명이 워낙 자신의 그 위기 돌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틀을 짜놨고 문재인 대통령 및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옹립했던 그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눈에 이재명의 설령 거슬른다 할지라도 이재명의 그 돌파력이나 이런 능력 때문에 계산대로 안 맞아 떨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있지 않을까 그게요 상당히 그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재명 생각이고요 문재인 생각은 달라요 왜 아. 한번 당해봤거든요 네네네.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이 네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선을. 넘는게 있습니다. 삼성파일 있잖아요. 그, 그 삼성파일은 아. 경선 단계에서 절대로 언급을 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인데 사실... 그거를 언급을 함으로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 날 잡겠구나. 어. 그래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절대로 문바들이 절대로 이재명을 예. 전략적으로는 살리되 예. 결국은 죽이는 그 코스로 가겠죠.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김, 이재명을 콜한 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호남 대세론을 지배하고 있는 이낙연을 키를 시키면서 네네. 흥행을 하는 거죠. 아. 2단계입니다. 이게 지금 네네. 1단계는 이낙연 대세론이잖아요. 이단계에서는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전면전을 하는데 네네. 두 사람이 붙으면요 이번 8월이 달 전대잖아요 네네. 전대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재명은 김부겸을 밀 겁니다 아. 그래서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네네네. 이낙연이 당대표는 될수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간담이서을케할 정도의 이재명 김부겸 동맹군이 파울이? 계력을 발휘할 네. 거거든요 그 어. 과정에서 이 낙연의 대세론이 탄력을 받잖아요 어휴 이재명 저거 제 생각에는 8월 네. 전대 직전까지는 지금 현재 한 여론조사 보니까 네네. 많이 좁혀졌더라고 28.8% 대 네. 20%, 20 8.8%잖아요 그러면 은 전대가 치러지는 8월 달에 가면 비슷해지거나 이재명이 조금 앞서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9월부터 네네. 올 연말까지는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로 네네. 이제 레이스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는 이재명이 이낙연을 완전히 잡은 걸로 나올 거예요 네네. 1등, 이재명이 아니, 그러면, 이낙연 2등 그러면 그 여세를 몰아서 이재명이 구치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진짜 대권을 거머쥐거나 실제로 대통령이 되게 되면 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지사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재명 감옥에 대, 가지 않을까요? 이재명 절대 대통령 안 만들죠 왜냐하면 네네. 이재명은 2단계에서 쓸모가 있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이낙연 대세론이잖아요 네네. 2단계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재의 전략에 따라서 네네. 호남 대세론을 지배하고 있는 이낙연을 따돌리면서 따돌리는, 예, 죽이면서 맞아, 어, 흥행도 하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는 가능한 게 네네. 이재명이 지난번 대선에서 네네. 20% 넘긴 거 아세요? 안니정하고 표차가 별로 안 났습니다 네네. 이재명은 민주당이 철저한 변방이잖아요 경수, 내부 그렇죠 네네. 어떻게 20%를 확보합니까? 어. 완전히 태풍의 눈이었죠 네네. 그 20% 지지자들이 있고요 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재명이 카리스마를 보였잖아요 아, 어, 국민들이 보니까 우유부단하지 않고 네. 그냥 가단성 있는 결론을 내려서 실행에 옮겼잖아요. 아, 예. 지도자는 절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또 퍼주기의 절정을 이루었잖아요. 원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재명 팬들이 네. 이 우파들은 아닐 거고 네, 네. 중도지역, 이 중도파로 분류되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외연 확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경선에 승리를 못하는 거죠 네네. 결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민주당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재명이 얻을 수 있는 것은 20%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당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각종 선거에서 문바들이에요 네. 네, 맞아요. 문바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민주당 전당대에서 이 재명이 후보가 그거를 그대로. 넘어서기는 네, 힘들... 버려두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지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년으로 접어들잖아요 네네. 신년으로 접어들면 이제 그 보궐선거 분위기가 지배를 해요 아, 예. 그래서 그럭저럭 이낙연 이재명 레이스가 네네. 이재명이 이낙연을 많이 따돌릴 겁니다 아, 따돌리면서 네네. 가을 한개절 지나고요 예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오잖아요 네 봄에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까지 이재명을 살려서 그렇죠. 그 흥행을 하겠다는 맞습니다. 그일 가능성이 높다말씀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왜냐면 네네네. 이재명을 조기에 정리하면 이재명을 따르는 당은 20%와 이재명 카리스마의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경기도 민중에 70%가 아, 네. 있잖아요 네네. 이 이탈표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경기도지사 선거는 없는데 아니죠 경기도에서 이재명을 조기에 정리 함으로 해서 그 여파가 서울까지 미쳐까지 미치죠 네네. 네 그래서 네네. 보궐선거까지 이제 용도가 음. 되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 살아남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다음 경선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 새로운 인물이 짠 하고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웃음> 저번에 말씀한 김경수 아 역시 우리 명 앵커 입니다 <웃음> <아니니까>. 김경수가 <웃음> 김경수 등장 시기가 보궐선거 이후에요 그때쯤이면 요 지금 이재명 그 판결처럼 네네. 최종심에서 무죄로 나올 겁니다 사실 저는 그 김경수가 대선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다라고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라운 일입니다만 어그부분은 이제 뭐 나중에 또 다를 기회가 또 많이 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이제 그게 3 차전이에요. 네네 네. 김경수가 레이스의 후발 주자로 무제 판결을 받고 이레이스에 조인을 해도 네네. 당분간 1등은 이재명, 아. 2등은 이낙연, 네. 3등은 김경수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이제 계속 네. 유지해버다가 아, 아마도 2022년 그 선거가 3월달이잖아요. 네. 그럼 되게 5, 6개월 전이니까 2021년 한 10월쯤에 네. 경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경선 시작은 그보다 좀 일찍 하겠죠. 저쪽은 통상적으로 우린 제주도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광주부터 시작을 하죠. 어. 광주가 성지잖아요. 민주당에. 네네. 그래서 그겁니다. 음. 아니면 제주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제주도는 내버려둬요. 아, 어, 아마 민주당도 제주부터 시작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하고 같다면은 네네. 제주도는 그냥 내버려두고 그럼 1등을 누가 할까요? 제주도 내버려두면 이재명 하겠죠 네. 아마 경선할 때쯤이면 경선할 때쯤이면 이낙연이 거의 죽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 만일에 죽어 있다면 이재명 대세론이 지배를 한다면 이재명 1등 이낙연 2등 예. 3등이 김경수 가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은 역시 김경수는 인물이 아니구나 네네네. 역시 이재명이야 어. 하는데 강조 경선에서 네. 역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그때 되면 이제 불경과 네. 호남연합군이 힘을 합칩니다. 네. 그때쯤 되면 이낙연을 지지했던 호남인들이 네. 100% 다 빠져나와서 네. 어느 쪽으로 붙느냐? 김경수한테 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바들이 대세잖아요. 네. 연합군을 딱 행사하면 압도적인 표차로 김경수와 역사를 쓰게 돼요. 이게 네. 2000 1년 2002년인가요 네네. 그저 노무현 대통령 네네. 경선신화창조를 네. 강주에서 네. 했잖아요 예, 예. 강주에서 거기서 전환점이 마련됐죠 그때, 그때 이제 dj가 힘을 실어준 거고요 아, 그 dj 역할을 하는 게 문재인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행동대장을 누가 했는가 하면 연청이었어요 음. 연청 아시죠 네네. 연청이 강주신화를 엎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음. 전혀 예기치 않았던 네. 노무현이 강주에서 엎어버리니까. 다들 놀랬죠. 그때 굉장히 놀랬었죠. 마찬가지로 김경수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범인의 인물 아니잖아요. 네네. 아, 그런데 강주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네. 엎어버렸다. 그럼 주목을 받은다. 아, 그리고 천하의 이재명과 천하의 이낙연을 잡아버렸다 하면은 서열이 1등이 되면서 인물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네. 이후에 이제 합동연설에 있잖아요. 네네. 강주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전으로 오고 대전 다음에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원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전당대회장에서 이제 남은네이터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도 보수 우파진영의 대표적인 전략가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전략가로서 <웃음> 네네네. 민주당이 우리 적이니까 네. 적에 대한 탐구를 제가 많이 해요. 네. 그래야 전략이 나오거든요. 네. 이기는 전략이. 그래서 네. 민주당 선거 전략 내지는 로드맵이 전 네. 네.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웃음> 어, 여기서 제가 김철의 시사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음.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김정기 박사님은 굉장히 인정받는 전략가 뭐, 선거 전략가이기도 정치 분야의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고,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분이 누구다, 이름만 하면 다 알만한 분들의 또 이렇게 자문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른 보기에는 좌파에게 이로운 말들을 가끔씩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우파가 언젠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이 대권을 쥐고 정권을 되찾아오려면 좌파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필요한 거죠 좌파들이 어떻게 향후에 움직일 것이냐 그들이 어디에 포석을 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고 거기에 관한 분석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그제 어,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또 맞아떨어지는 걸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가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김경수에게는 대법원 판결도 아직 남아있고 드루킹 사건의 주역이라는 그 오명이 따라다니고 있고 우파 많은 분들은 그 드루킹의 이 듣자만 들어도 정말 치가 떨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대선에서 우리 우파가 어떤 사람을 대선의 주자로 내세우냐에 따라서 김경수가 결코 깨끗한 후보일 수는 없다 분명히 부정 선거를 획책했을 가능성, 이제 이 부분에 주역을 했을 가능성, 이거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덕글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한 쪽의 글들이 맨 위로 올라가도록 작업을 했다. 선거철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각을 하고 그래서. 김경수에게 낙관적인 그림만 존재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네. 김경수가 후보가 되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적으로서 이제 대선 경쟁 후보로서 김경수가 나서주면 은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예, 그림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저쪽에서는 그러겠죠 대부분 최종심이 네네. 무죄로 나오면 은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더라도 최종심이 나오면 은 국민들은 승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쉬운 구조는 아니지만 계속 흠집내기는 할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네. 우리가 가장 상대하기 힘든 후보가 이재명이에요 맞습니다 이재명은 대표적인 파퓰리스트에다가 선전선동 전문가이기 때문에 통제불능이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도 모르는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파퓰리즘이 이 중도포까지 네. 상당히 우리 중국파까지도 외연을 확장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가장 무서운 상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은 이재명이고요 두 번째가 김경수고, 아, 가장 상대하기 쉬운 상대가 바로 이낙연입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건, 뭐,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전략 지도로 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킬 되는 구조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뭐. 예. 네. <웃음> 어, 일단은 이재명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재명이 향후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너무나 가슴 아픈 우리 대한민국의 그 민주주의의 미래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 3천여 명이 이 제기를 했고 서른 몇 군데의 선거구에서 재개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난 후에 조차 이 부분을 아직 개시를 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법부가 과연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의향이 있고 그럴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